어, 여기 잠깐 불다리 이거 맞아? 무서워. 아이고, 이거 맞아? 뭐야. 일단은 그 불러주신 주소로 왔는데요. 보이는 거는 트랙? 트랙터 하나랑 네. 비닐하우스 네. 두 동. 아아 네. 아. 음, 아버 뭐, 아버님 뭐, 되신 거예요? 네, 네 아버님. 어 아버지 어 지금 하시는 분이 TV 당첨돼가지고 저희 TV 배송 왔거든요. 아 그래요? 어? 보건가님 네. 혹시 주소 카페명 좀 다시 할수 있을까요? 예 x x 이네 감사합니다 네. 잘못 왔습니다 어... 카페로 다시 가, 갈 거고요 다시 백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길 왔는데 먼길 한번 파이팅 한번 하고 가죠 아. 박수 한번 치고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포트라이트 받을 것또 따로 있어요 있죠 아. 바로, 아. 바로 선물 그렇죠 아. 이야 아.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들어있습니다 너무, 너무, 너무. 오 <웃음> <웃음> 께서는 지금 네. 어떤 클래스를 육성하계세요 요즘에 저는 활이 조금 당겨가지고 네. 플래처로 지금, 네, 지금. 이 컨텐츠는 좀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초반 유저분들이 조금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이드가 꼭 있어야만 하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무엇보다 컨텐츠 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큼 저희가 또잘 알려드려야 되돼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으니. 하트. 하트. 끝이 나죠. 끝이 나죠. <웃음> <끝이 말이죠. 웃음> 무에 담기지 않은 최태의을는갖니다 가오 조정 중에 주기관 카라세대와 종국포들에서 획득할 수 있으며 의 중요성 대이강대 불서해 사용되는 지속된 무엇일까? 정답! 주술의 근나 정답! 9번 아크라함이의 아, 100% 4개! 네. 그러면 저희 화이팅 외치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모벌 화이팅! 화이팅! 잘 잤어요? 네, 진짜, 진짜 어. 잘 잤어. 잘못잔것 같은데, 얼굴이? 어, 침대가 잘 잤어요. 발이 이만큼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희 어디 가죠, 이번에? 저 이번에는 음... 이제 대구에 계신 철로 모험가님께 갤럭시 s 2 2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럼 긴발라 잡고 빨리 가실까요? 빨리 가실까요? 네, 드디어 철로 모험가님을 뵀습니다. 손으로 가. 길드에서 혹시 아셨나요? <웃음> 저는 그때 일하는 중이었거든요. 네, 네. 카톡에 계속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무섭었나 네, 싶어서 카톡 보니까 저걸 딱띄어놓고 촥촥촥촥, 막 이런 식으로. 네, 네. 플레이를 즐겨 하시는 컨텐츠가 음 무엇인지. 뭐 영지 컨텐츠가, 영지 컨텐츠가 있는 모바일 게임들 중에 더무사막 모바일처럼 자유로운 게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거점을 먹는다 잖아 저희보다 강한 기질이랑 하는데도 이기거나뭐 비기, 비기, 비기거나. 네. 그런, 그 정도로 이렇게 플레이가 될때 저는 정말 재밌는 것,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근데 하신 전에 퀴즈 퀴즈 검 퀴즈 안 하면은 보상이 가능하잖아요? <웃음> 서버 전체에 어? 보상을 줘야 되는데 아, 저는 뭔가를 맞출 수 있다고 어. 생각합니다 검 퀴즈 예예들어보시 제노베바의 상점에서 상품을 보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하둠, 하둠, 월드, 두머리 및 일부 지역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상하게 진표 2번 에다가의 진표 3번 하둠의 진표 4번 엘리온의 진표 정답 정답! 아, 어. 아, 두개가 나왔어요. 아, 두개가 나왔네? 아, 근데 두개다 들을 수 없. 근데 두 개가 나왔잖아요. 네. 네 서버 네. 전체 분들에게 아, 그럼 뭔가지? 검사로 사는지. 아, 네. 검. 검. 검사 막을. 사랑하는 모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네. 아, <웃음> 좋습니다. 파이팅 네.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사 모바일 파이팅! 파이팅! 전국을 돌고 돌아 서울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저희가 서울, 충남, 대구를 거쳐서 다시 서울로 모은가님을 뵈러 왔습니다. 와아 당첨을 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가 즐겨하는 컨텐츠가 있을까요? 제가 모든 RPG 게임이 그렇게 자기 캐릭터를 키우는 음. 그런 재미로 계속 플레이를 하고 어, 그안 좋은 점안 좋은 점도 저희 게임에 대해서 이것도 음. 아쉽다는 것도 있으면 어, 예를 들어서 무기를 강화하다가 네. 네 7강에서 8강을 가려고 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1강이 더 있는 그번 수저만 더 어려워요. 여께서 이번에 또 선물이 엄청이 되셨잖아요? 펑퀴즈? 예스! 어 예스! <목소리> 마력 각인을 할수 있는 결정 TV등급 이상의 당신을기 지금 흡수하며 획득할 수 있으며 TV등급 이상의 당신부의 마력을 각인하는 데 사용 가능한 아이템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정답. 마력의 정수? 마력의 정수 정답입니다! Nope. 다시 들어가고요 아, 아 자몇 번인지 보여 드리세요 와 1번, 아 1번. <웃음> 10번인데? 아니 아니 1번, 1번 아 맞죠? 감사 보호해 화이팅! 보호가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출연해 주신 모험가 분께도 대단히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이팅으로 끝날까요? 네. 황사홍발 네. 화이팅! 화이팅! 끝!